한 요가 2만 원? <웃음> 아, 아 이거 야. 너무 안 돼? 한번 가격 내려 보겠습니다. 오, 뭐? 지하철 플랫폼이요? 뭐야? 덕흥역이야? 은천장이야? 아 옷도 갈아입었고, 편인가 만나서 한번 내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시죠! 예. 여기가 맞나? 어여보세요 총통장 어. 대표님이신가요? 어. 체육관 대관료를 네, 뿌시러 왔습니다. 왜 이렇게 서서 얘기를. 해? 너무 비싸다고. 사설체육관에서는 네. 체육으로. 제가 땅체육관 아? 아. 다 가봤습니다. 입지 조건이 어. 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. 어, 탄성마로, 어, 단풍나무로 사랑하는 얘기를 들으러 온게 아니라 무조건 내고입니다, 내고. 4굽. <웃음> 그러면 네.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그 평일에 5천원? 5천원? 한달간 만 그건 아니죠 안된다는 겁니까? 네그 가격이 이동성 꼬치님하고 의논을 하고 그게 이제까지 <웃음> 어... 기다려야 되죠? 그러면 평일에 만5 0 0 0원에서 아니 네, 안되면 안되면 네? 평일에 만원이렇게는할수 없고 조금 어, 더 인심을 쓰셔서 네. 네 우리 꼬치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만4 0 0 0원 주말 공휴일 아, 오케이 투어 그렇게 가시죠 두 번째 6만받고 게임 못하고 그런 식이면은 저 어, 여기서 레슨 못합니다 그럼 하지마 really 어, 그... <웃음> <유후! 오! 웃음> 네 아쉬요 하 저스트 투어만 이건 투어만 그렇게 하면은 투어만 그렇게 하면은 투어만 그렇게 하면은 투어만 그 하면은 투어 하면은 투어만 그렇 하면은 게하게 일단 일단 이동... 사인부터 우리 이제 이동정 코치님하고 아니 아니 아니 왜 네. 자꾸 왜 괜찮은 내부죠 아니 이게 어떻게 많은 동호인 분들이 좀 원한 내용인가요 그렇죠 응. 누가요 공개할까요 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. 자 존경하는 배드민턴 동원 여러분들 제가 했습니다 자 도곡 배드민턴장 화이팅 화이 팅